어? 여기 졌네? 새끼들 셋이서 다 굴렀네? 이 뭐야 이거 어떤가? 아, 이 새끼들 다 굴렀네 조금, 나얘좀 많아야 돼. 조금 줄이고. 얘도 조금. 이도 조금 줄이자 됐어.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좀 없어져, 이거. 뭔데? 하여튼, 플래스틱은 구려. 5,500? 100... 아.. 어림없.. 어림없었습니다.. 여기.. 이게 진짜.. 아.. 진공을 안하네.. 아이씨 안되겠는데 이거 외동초가 빨리 합류해야 내가 공격을 하겠는데 또 이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또 여기 점프 뛰어났어 이씨 이 새끼를 빨리 죽여야겠다 과연 야왜 이렇게 약하냐? 아, 그는데 와, 데미지 안 들어. 자, 내가 다 죽여주지. 어이구, 일로 왔어 지금. 아.. 출공 아니다 아.. 이거 못 이기겠는데.. 예? 하나하나 잡아야겠네 야제관령이 안쌌는데 이정도면 아 이거 졌어 한명절망으로 빠뜨려줘야겠구만 아 병력이 왜다 뒤쪽에 있냐 아이씨 애부터 죽이려고 했는데 하동 1분 아이거좀 지웠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하고 일단 하동은 회이 큰데 거의 허, 확실한데. 어또 여기서 또 뒤통수를 치고 있구나 얘네. 이게 실공일 리가 없지? 진실 <목소리> 없어 빨리 여동초가 와야되는데 실수로 안 치는 바람에 상당 <목소리> <좀> 빡빡한데 긍금 <목소리> 내가 하는게 나은데 재방사 2번, 3번 이거 재방사 4명이면 이길 수 있어 많이도 많이, 필요 없어 이번도 아, 앤번으로 네. 가자 2번, 3번 2번, 3번 잠깐, 제걸력이 어쩌냐 1번이네? 아, 1번 재발량 쪽에 얘를 넣고빨리고 못해지지 잠깐 자, 잠깐 잠깐 잠만 4분 됐다. 뭐 안맞을거고 뻔하고 전갱이 는데, 이거 는소중이 지금 이이 니마 어, <목소리> <그래, 이렇게 써. 목소리> 잠깐만 공격하지 말고 있어봐. 이 말을 쳐야 되겠다. 아니지 그러다 방관하면 됐어 넌좀 공격하지 마라 하서 인제 아, 하동이지하동 10분 어0분5 0다5 0 다른 옹군이... 방팩! 아. 깔끔하게 끝나야지 어, 이게 제발 형이지 하동 1분 홍농 아이씨 하동 1분이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졌다 병력만 낭별뿐이야 홍농 1분 뚫리면 아 뚫리면 되게 귀찮아지겠는데 막 같이 공격하면 돼 여기서 그래서... 그냥 왜 이렇게 쳤고, 그냥... 그냥... 아니, 아니, 지마 아니, 감을 아니, 시켜아야돼아이씨풀공을 아니, 아아아 죽겠는데. 아나 진짜. 얘는 뭐 이렇게 읽아 일구... 이거 이거 진짜...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낭비야. 대박, 버티다 뒤질 정도로 많이 쓰는데, 얘는 좀 많이 쓰는데. 버려 설마 못 들었 냐？아, 들었 구나. 그렇지？잘 했 어. 위로 가 <웃음> 위로. 진짜 또... 또뭐 진창 먹고 되돌아오면 되지 아, 뭐 닭을 나달라고 그전에 죽여줄게 한놈 장안 장안 카드 그안 썼나? 아이씨 장안 썼어 빨리 막아야 빠듯하다 하겠다. 네, 핸드폰이어서는 안되데난 아... 아, 녹슬어서... 아, 이렇게 해서 막아 야지죠 아... 이럴 줄 알았어! 왜 그래. 원래 수비가 어려운 거야 기다려. 또 막아보시지 색깔 딱딱 맞춰줘야지 그래서 아, 압은 됐고 오케이 이 중에 하나는 뚫린다고 해. 장안 50초 딱 여기서 가둬놔야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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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왕성, 왕성, 왕성, 왕성, 왕성, 왕성, 왕성. 아, 하다음 편, 근데 왜 이렇게 다구리를 놔 진짜 열받게 4명이서 네 많이 들어가야돼 아이 진짜 잠깐 버리고 아 이거 어떻게 할까 한쪽 버리고 한쪽은 그냥 충분히 돼 동시에 죽여주지 영천은못 맞겠다 일로 가라 그래도 그래도 안돼아나 진짜 믹스 아이고 병력이 아이씨 너무 많이 보냈구나 그럼 이쪽으로 세개 들어간다. 하나만 뚫려라. 웬만하면 한중 뚫려라. 아씨, 왠제 풀로 먹어버리네. 이만 아씨, 그냥 뚫려라. 하면 또 왜이래.. 아.. 한중.. 한중 딱 중. 뒤졌다 얘들아 이제.. 아 1번 3번 1번 3번.. 보 내자, 아나 진짜 나의 노동 축을잘막냈 구만. 들어가니 되게 귀찮아요 진짜 화면 왜 이래. 이게 아니었는데, 이거는데 그리고, 장안도 공격당한다. 아, 이 새끼들 안 막는구나. geçti